불 see that. Like, like, like, like, like, l i can. 어, i k e like, like, like, i like, like, l i like, l i i k e like, like, l i 능 e i l i i l i i l i i 카이 회이! 이 회이! 이 회이! 회 개회! 개회! 회의를 여는 거잖아. 어, 개회니까. 그래서 미팅이라고. 그게. 아, 그 미팅하다. 미팅하다? 아, 가면 카이. 미팅할까요? 이제 예, 카이 이 예, 예. 카이 카이 뭐, 이주고 아, 어, 그렇지. 오, 네.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물어봐. 짜졌어, 이 아니, 이거 갑자기 보면 생각나니까 이게 골프장에서 티 꽂을 때 아줌마들이 게 짜오거든요 그래요? 티 날라가니까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여기를 하나 짜주더라고 여기다가 티 꽂으면 쉬면은 티를 뺀, 찾잖아 어디로 날라갔는지 그거 못 날라가게 이게 짜주더라고 갑자기 그생각이 그러마가 엽거이야 진짜? 엽거지 음, 음. 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해 대단해 했었죠. 자 자, 시회시 자. 회, 회 부회 부회 회오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 처음만 천천히 시 자. 회 부회 부회회. 불을 좀 높게 쳐서 그 e y hey, 트 e 야 hey, hey, 부 e 이 hey, h e 부 h hey, h hey, h e 헤 hey, hey, hey, 회 e y hey, hey, h e hey, hey, h 회 y h e hey, hey, hey, hey, h hey, hey, hey, hey, 회, 不会, 회 회. 不会, 不회不회 회. 会 不会, 不会, 不会, 不会, 회会회 회. 不 리플라이 야 대단해 대단해 리라이 플라이는 원래 안 올래고 리플라이는 가지고 오거야원플리이고짇짇찐찐 부진 부진 찐 그렇죠. 찐찐찐 그래서 부진 부진 시진핑이할때 찐이 얘기해. 시진핑할 때. 혼자 같이. 찐. 자, 짇찐찐찐찐짇 부진 부진 그다음에 원자데으 웬 멀어요 웬 멀어요 멀어요 원자 n b 말은 왼수니까 원수 r o w one 웬 i m 웬왼 n e 왼 i m e one time, one t i 웬. e one t i 웬 e 웬부웬 게그을 타야 되겠네. 그러니까 타지시 아, 바로 타지 시작. 웬왼웬왼웬왼 웬. 왼 웬. 웬 웬. 웬. 아. 시작웬왼웬웬웬왼 웬. 마지막웬 무조건 낮게 떨어리라고 무조건 밑으로 깔아야지 자. 얀. 왼다 깔아 시작. 왼 그리고 나만 不远,不远, 不远不远远不远不远远不远不远不远远远不远不远不远不远不远不远不远不远不远不远不远<首詔直飛び> 我不冷，我不冷。안 어? 어? 춥다안날 오늘, 아. 오늘. 오늘. 민티엔. 투모로우. 진티엔.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투모로우 오티엔 오늘. 오자잖아 오늘.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똑같잖아. 응. 발음이 얘는 빨간거 찐이고 요건 찐찐 찐. 찐. 색깔을 구분 안하면 중간딱가끝나 그래 찐. 찐 찐티엔 찐티엔, 찐티엔. 두개 다 검정 찐티엔 찐티엔 니마네 맘마 我很忙 워헌맘 허헌 헌, 허, 헌. 허. 매우, 매우 매우 맘 한 셰셰. 한레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레헐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 레레 한레 원헐렁 에이 노란색이요 노란색 두개 씩자원헐렁어렁렁헝 안춥다 꿀렁 꿀렁 좋아요 춥다 렁 안춥다 꿀렁 뚜 그럼 읽을 독자야 응. 읽어보라고 뚜뚜 렁뿌렁뿌렁렁렁 빠르게 렁뿌렁뿌렁렁렁 오 좋아요 자 이거 마지막 가장 어려운거 중사람도 어려워요 열 자, 열 자, 열럴 자, 이 자, 이 자, 이 자, 이럴 자, 이럴 이럴 자, 이럴 럴 자, 이럴 자, 이이이이이이이 자, 불어불어 빨리 불어터졌어불어불어불어안 덥다고 불어불어불어 불러 불러 불어불어 불러 불러 불어 불러 불러 불어불어불라 불러 불어불어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불불불불불 정말 이러니까 그 중국음식을 먹는거야 이 사람들이 뭐지? 어. 뭐지? 그러니까 음식이 그래서 음식이 길고 막 기름지고 말 자체도 힘들고 춥고 막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 추워? 추워? 매워요 매운거 먹고 그냥 매운 상고 <웃음> <웃음> 그러면서 시원하고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뭐 음식 자체도 그냥 어, 그냥 뭐 된장에 뭐 고추장에 그냥 음식이 그래. 한국 음식 보면은 건강 음식이야 똑같아 똑같애 아니 그럼이 그놈이야 네, 뭐 그냥 육류 면 하여튼 고추장 고춧가루만 넣 어디건 뭐, 소금 똑같아. 들어가고 뭐기름 뭐, 고추장 그거 넣는 거도 똑같고 나물 첨은 그냥 나물 그렇기까지 와요. 어디 가든 마늘 넣고 파 넣고 그밖에안넣 그 향신료라고 맛 넣은 거야 빨간 거라 고추장 고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후추도 안넣서 후추도 비싼 거죠. 후추. 여기 모사님 했어요? 밑에 살 때. 아이고 마이 어 스님이 왔을 때. 어떤 손님 대관? 누가 대 대미 스님이면 더 잘할 텐데. 대미 장난이야. 지 내가 저런 봤잖아. 예. 예. 보이 예. 예. 예. 이 저래. 나중에 국자 예. 한 예. 해봐줘요, 자 예. <웃음> 부연부연예예예예예예예연예연예연예예니예예예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렇예예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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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게 병원, 어. 의원할 때 의원. 예, yeah. 학원할 때 원. 어. 빨간 거. 예, yeah. 예. Yeah. Yeah. 녹색으로 해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원래 원자. Uh -huh. 원래 when, 원래 when, when, 원래. 원래. 알죠 와. 복무원할 때 원, 뭐 직원할 때 원자. 예, 똑같아. 아, 그 예, 예, 니까 원자는 다 왼수인데 응. 이게 노랑으로 가면 더 불러 벌어지고 아, 녹색으로 가도 벌어지고. 시더 벌만. 음. 다만 빨간으로갈때 예! 예. 그게 좀잘안 되그래. 자 그렇지. 이웸이웸 예! 예! 의원이야 이게 어... 예! 예! 의원. 자이웸이웸 이성 이성 한명더두 개. 이성 이성 의생 의생 뭐라고? 의사. 닥터. 어, 닥터. 의생, 이생 이성, 이생 이성, 인생, 화 형화, 이게 뭐라고? 런샹, 런샹, 이건 뭐야? 런샹, 런샹, 어? 디 배웠는데 런샹, 인생 어이생 아이고 형화, 네화 형화, 형화, 형화, 형화, 형이이이이화 형화, 형화, 형화, 시시셩배우는건희망이다아 시에셩! 시셩 그러니까 뭐를 줄면성조가 뭐냐고 묻기 전에 자기가 추측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희망! 희망이다. 녹색. 희망은 녹색이잖아. 에너지가 들어갈 건지, 네. 검정으로갈 건지, 아. 차분하게 그냥 노란 걸로 푹 빠져야 될 건지를 예측을 해서 가면 안 잊어버리는데 이울 음. 필요가 없으니까. 저게 노란 걸 거야. 해놓고 아! 그 노란 걸! 맞았네. 음. 그럼 안 잊어버려. 어, 맞아. 근데 노란거야 아, 노란거 아, 하면 잊어버려. 맞아. 자기가 먼저 빨리 그런 거굴려야 돼. 이해려. 양, 양, 선을 가을 날씨. 선을 알려. 양, 양, 양, p i 량. 량. p 량. n k 빙 w e 빙수에. 빙수에. 수에. 수에. s 수에 a t sweat, sweat, s 빙수 a t s w e